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냅니다. 선생님 요즘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아, 다행히도 여기는 비 피해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뭐비 피해 있다고 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음, 걱정스럽긴 음. 해요. 멋있지. 너무 많아서 또 다음 주에도 또 비가 많이 또 온다 그래서 아무쪼록 비 피해 없이 잘 대비하셔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이니까 뭐 <웃음> 네. 네. 네. 저희가 사주를 음.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번 봐주세요 네. 남자예요? 네. 자예요 네.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게 여성의 약간의 기질도 좀 같이 갖고 있어요. 어, 약간의 뭐 세밀하고 섬세하고 이런 이남자의 표준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약간의 섬세하고 세밀하고 예민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기질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직업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이런. 이제 창창의성이나 이런 제 예술성, 예술계통 이런 쪽으로 좀 직업적으로 좀잘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음. 좀 뭔가 좀 음. 이렇게 음악소리가 좀 들리긴 해요. 음. 음악을 하시는 분인 건지 작사 작곡을 하는 분인 건지 노래를 하는 분인 건지 약간 그런 분류의 사람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자의 기운보다는 여성의 기운이 조금 강한 분으로 좀 보여져요. 남성의 사, 남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고 이런 이제 자기가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색깔이 분명해요. 자기의 성향도 분명하고 가치관도 분명해서 자기의 색깔로 인해서 쭉 자기의 개성? 이런 걸로 그냥 쭉 밀고 나간다고 보여져요. 음. 그리고 뭔가 왜 그런지 자기 중심이 좀 없으면 약간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접목을 해서 자기 주장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됐든 자기 주장대로 주관대로 쭉 이어 나간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뭐 뭐 앞으로 행보를 좀 보면 여지껏 행보를 보면 그냥 어 뭔가 좀묻어내요 뭔가 주목을 받을, 받긴 하지만 계속 그 명성이 떨어지지도 않고. 유동막 주, 그 그러니까 크게 어떤 이슈화가 돼서 순간적으로 확 달아 올랐다가 내려가지도 않고, 음. 음. 올해 이제 31살 삼재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사, 이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 한 이맘때쯤으로 좀 보여져요. 여름에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기, 9월, 10월쯤, 그 때쯤, 어떤 이제 구설 시비는 아닌데, 뭔가에 이제, 그니까, 어, 무리에 좀 휩쓸려가는, 약간은 이제 구설, 구설이라고 구설좀볼 수도 있겠다. 구설이라고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근데 이게 이슈화가 되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거예요. 음.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제 대중들이 알기에는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일로 좀 보자면 그냥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억울한 누명이라든지 약간 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33, 3 서른셋넷 쯤하면은 약간의 뭐 약간의 뭐가 그러니까 이성운, 이성운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약간 이슈화가 좀될 걸로 좀 보여져요. 지금은 안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게 만나는 사람이 없진 않은데 뭔가 이제 좀 조용. 아 비밀연애. 어, 있는. 예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이분이 약간 음. 여성스러운 여성스러운 모습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약간 성격이 그럼 섬세하고 막 이런. 네, 섬세해요. 그리고 뭔가 만지는 것, 그러니까 만들기나 이런 뭐 조작, 뭐 이런 것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뭐이 어떤 이제 제작 이런 것도 좀 잘해 보이고, 음. 어떤 손재주, 손기술이 좋아. 음. 어, 이런 분들은 미술 쪽으로도 좀 색감도 좋고요 이런, 본인이 지금 하질 않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취미나 특기로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좀 많이 발현이 될 걸로 좀 보여져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따로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건강상으로 좀 보면 약간의 기능적으로, 어, 뭐야. 지금 딱히 지금 나쁜 건 아닌데 점차적으로 좀 보면 약간 혈액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 약간의 음. 호르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자, 그러니까 지금보단 좀더 나이가 들면 그런 음. 부분에 좀좀 좀 체크해 가, 보, 보고 갔으면 좀 좋겠어요 네. 이 분이 네. 누군지 그럼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네. 이 분이 누구냐면은 블락비의 지코 씨 블록비는 모르겠고 군은 알아요. 응, 음. 집코인데 어. 이분을 왜 갖고 왔냐면은 어. 이번에 군전역을 하셨어요. 아 군대 갔어요? 네 갔다 오셨어요. 아, 그래? 네. 얼마 전에 오셨는데 아, 네. 이제 보통 연예인하면 군백기라고 음, 하잖아요. 음. 근 이번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잘 다시. 어 그럼요 네. 그럼. 근데 그 있으 그 군대 간지도 올랐네. 근데 군대 복 봉무하면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노래들이 미리 만들어놓고 가셨던 걸로 어. 기억하고 어요 제가. 음, 이분은 군복 뭐라고요 군 군백기 <웃음> 군백기 군백기 없어요. 원체 팬들이나 이그 <웃음> 팬덤이 두껍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층들이 굉장히 다양해 요 다양해요 한한 다양해요. 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음. 그리고 또 이, 이런 분들은 또 그냥 이 사람 자체로만 봤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끌 끌죠.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어디 가서도 주목을 받고 자기가 튀는 행동을 하고 주목받을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 음, 응. 애써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사람들, 주목받 고 그고 싶은 주목받는 사람들 음. 그런 좀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기운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영리해요. 음. 이게 머리가 영리하다는 건 우리가 공부로 타고나 공부머리가 있고 사회성으로 타고나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머리도 공부머리지만 이 사람은 순간순간 센스나 이런 대처 능력 사람들에 대한 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음. iq eq 다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약간의, 뭐지, 약간의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음 음악 어, 약간 그런적으로, 약간 천재적인 면도 있죠. 응. 약간 지 D 가잖아이 사람. 아. 응. 이분이 이제 좀 젊잖아요. 그렇죠 올해 31살이니까. 전성기가 왔을까요? 전성기는 음. 앞으로도 쭉몇 년간, 향후 몇 년간 좀 계속 된다고 좀 보여져요. 응. 아직 서른 하나고, 나이를 좀 떠나서, 이 사람이, 어, 지금 서, 굳이 좀 나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른, 한 여섯, 일곱까지는, 향후 오 6년까지는 좀 문제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음. 그간에 크게, 뭐 구설 시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슈화되는 있잖아.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크게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크게 있진 않아요. 있진 않지만, 개인적인 사생활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분한테는 있을 거를 좀 보여지고 음, 이분이 이제 가수도 하고 음. 프로듀스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좀이 뒤에 문제가 좀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음. 그럼 이게 프로듀스 하고 관계도 있을까요? 어, 그럼요 본인이 가, 개인 활동보다는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 사업적으로 부대, 프로듀서 같이 개인, 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하는 동업, 뭐, 뭐 어떤 이제 그룹의 형식 이런 것들로 여러 사람들이 좀 같이 접목해서 상호작용하는 고간에. 음. 구설 시비수가 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뭐 그런 것만 조심하면 앞으로 괜찮을까요? 네, 행보도 괜찮아요, 이분. 그리고 한3 3고 때쯤에는 약간의 이성 문제로 인해서 열애설, 뭐 이성 문제 이런 걸로 조금 입방하는 아닌데, 좋은 쪽으로 음, 음. 좋은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올 걸로 좀 보여지세요. 좋은 쪽이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음, 뭐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결혼까진 아니, 아니고 음. 뭐 결혼까진 아니고. 음. 그럼 이분 결혼은 언요 결혼은요? 결혼은? 나는 결혼은 아직까지 보이진 않는데 굳이나 하면 좋은 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나는 서른다섯 이후로 왜요? 이분의 사주성으로 봤을 때는 서른다섯 이후로 하면 좀 좋아 보여요 음... 기운, 그러니까 결혼, 운기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 다르긴 한데 이 즙코씨를 좀 보면 서른다섯, 서른여섯 그때쯤 시기가 좀 좋은 시기예요 결혼, 운기가 들어오는 시기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음. 그때쯤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음. <웃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